안녕하세요, 마랑입니다. 자 오른쪽에는 피플리. 안녕하십니까. 네. 그리고 우리 왼쪽에는 영림 씨. 안녕하세요. <웃음> 자 드디어 제가 피플리를 만났습니다. 제가 사실 사실 피플리를 좀 이렇게 멀리 했죠. 절대. 네. 왜요? 네, 여자 많잖아. <웃음>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? 진짜 많아요. 그럼 <웃음> 구독자가 몇 퍼센트? 한 60? 나가! <웃음> 아, 이런 애 진짜 싫어합니다. 어, 우리 영립 씨는 제가 구면이죠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네. 제 영상에도 나오셨어요. 운동하셨던 분이고, 지금은 또 이렇게 수기입으시니까 굉장히 뷰티풀이에요. 굉장히 뷰티풀이에요. 저는 하이, 하이맨, 한유고 로맨이에요. 아, 저요? 한음더 특, 여자만음 <웃음> 아, 왜냐면 여, 여, 여, 여성 여 구독자들 나도 게임 많거든요. 네. 네. 굉장히 많아요. 1%, 뭐. 1%. 손가락 주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? 메추럴 초콜릿입니다 아 내가 따라주라고? <웃음> 가장 기본 근본이 어떤지 근본이 어떤지 한번 네. 어, 되게 잘 타셨다 코코아 맛 나네 음. 자 하면은 저희가 10점 만점으로 분류할 텐데 일단 어땠어? 아. 그 코코아 맛나요 코코아 맛인데, 그거 알죠? 그 자판기에서 코코아가 나오는데, 물조절 조금 잘못해가지고 좀 싱거운 맛. 아 음, 딱그 맛이 납니다. 우리 영림 씨는 어때요? 10점 만점에 저라면 30? 요걸 가끔 해요. 네. 네. 아니에요. 10점 만점에? 어, 근데 저는 되게 진하게 느껴져가지고, 되게 어. 잘 탔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근데 너무 흔한 맛. 아, 흔한 맛. 아 저는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. 워낙 많이 해서. 저는 5점. 5점. 너무 평범하다. Not bad, not good. 전3 점이요. 근데 말하는 거랑 이거랑 다르시네요. <웃음> 어 근데 저는 되게 진하게 느껴져서 지고 되게 어. 잘 탔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. 아, 강요하시는 거 아, 아니죠? 아니죠, <웃음> 존중할게요. <나> 압박감 들어요 <웃음> 반전이었다. 아. 나는 운동 오래 했기 때문에 오래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아, 맛을 그 좋아해. 중요한 그래. 진짜. 그냥 초콜릿만 살아야 돼요. 아. 어느 제품이든. 민트 초코. 민트 초코. 아, 내가 아, 이거 안 먹는데? 나 민트 초코 안 먹어봤는데. 오케이. 자, 이제 민트 초코입니다 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자 음. 이게 원래 그렇거든요 네. 어, 어, 근데 완전 생각보다 막 그렇게 엄청 별로진 않은데 먹고 싶진 않다 음, 안 네. 땡긴다 저는 이건 딱그 맛이에요 양치하고 가글까지 한 다음에 보충제를 까먹어가지고 급하게 마셨을 때그맛저전 <웃음> 아, 솔직히 말씀드로 뭔지 알아요? 저 민트 초코 진짜 싫어하거든요? 근데 오래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? 음... 이거 오래 먹을 수 있어요? 그럼... 어난 이거 되게 깔끔하게 들어가잖아 전 4점 4점 음. 어, 초콜릿보다 낫잖아 왜? 요 네. 왜냐면은 그래도 새로운 맛이여가지고 어... 새로운 아 맛이어서 먹을 만할 것, 음... 것 같아요 전 1점 1점 안 맞아 그러니까 그치? 시어하 진짜 안좋아해 진짜 싫어요. 근데 이게 그 매력이 있어 사실. 그래서 민트 초코가 아직까지도 지금 나오는 거야. 시리얼밀크야. 시리얼밀크? 아 이건 좀내 스타일일 것같아어 이거 왠지 냄새 궁금해. 어 이거 냄새 좋는데 크런키 냄새 나는데? 아, 아 진짜? 너화이트 어. 초콜릿 냄새 나. 일무차 안 하는. 전 쿠키. 자 한번 마셔보고 얘기해볼게요. 네. 야너 오늘 잘 탔다. 자 피플로부터 어때 전 10점. 아니 살이구나 네 이게. 어, 이거 완전 제 살. 그 아침햇살의 쿠키. 아침햇살 맞네. 그맛나네. 아 이거 아아그아 진짜 많이. 맛있네. 전좀 개인적으로 완전 아니었어요. 음 너무 느끼해요. 아 느끼. 한걸 되게 좋아하세요. 느끼한 거 좋아해요. 아 어, 치즈, 아좀 어, 치즈 좀 이런 치즈 꾸덕꾸덕한 거. 치즈 어. 꼬덕꼬덕한 버터. 약간 그런 거. 근데 치즈. 이게 버터 향이 나는. 어나 버터. 그래서 맛있어요. 아 그래서 난 별로였어. 오케이. 자 그러면은 몇 점이요? 2점 2점 <웃음> 저전 10점 10점 형은? 음. 나는 8점 오 형도 높게 주셨네요 깔끔한 거 아, 네. 깔끔한 거 거예요. 왜냐면 음 운동하는 사람은 이거 음 하루에 아 6잔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너무 신기한데요 오! 음 이거 음 어떻게 무슨 되지? 음 오! 케이 음 자! 어떠셨어요? 오! 완전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서 저는 이게 그나마 제일 나아요 오~~ do you, do you like latte? 저는 라떼 엄청 좋아해요 저아 아이스 음. 아메리카노를 아예 못 먹거든요 와 아, 나랑 똑같네 어쓴걸왜채먹는 거야? 어 맞아 나도 <웃음> 그런 마인드 어 나도 어. 피플리 몇 점? 나, 저는 2점? 2점 이거 그만나요그 있잖아요 유명한 어. 캔디 중에 커피맛 캔디 알아요? 아 뭔지 알아요? 그막 이런 거 쓰고 있고 막 아! 괜찮죠? <목소리나> 오! <진짜. default. 목소리나> 어, <의자> 그쵸, 그만나요. 맞아, 맞아, 어. 생각이 맞네. 스카치캔디. 어떠셨습니까? 어, 저는 완전 점수를 따지면 8점. 아 um 이건 6점 넘었어. <웃음> 저는 솔직히 말하면 4점입니다. <웃음> 저는 이거 그 끝맛 때문에 못 마시겠다. 음 근데 처음 먹는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요. 예, 꽤나 좀음 예, 같아요. 인기가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. 음. 아. 아 <목소리나> 네. 저 권위할 게 있어요. 네. 자리 좀 바꾸면 안 돼요? 여기 기가 어? 이명이 되려가지고아 반응 번갈아가면 가려고? 번갈아가면 가려고 도움 자리 바꾸세요 한번 바꾸자 네. 오내 스타일 그래? 말했잖아요 저는 옛날 입맛이라서 비비빅 메로나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냥, 그냥 메로나 녹인 맛이에요 저한테는 이거 괜찮은데 이거는? 어땠어요? 난 아니에요 어 진짜? <웃음> 나랑 정반대야 <웃음> 나는 이거 최근에 제일 좋아하는 맛 중에 하나고 괜찮은데? 이거 옛날에 진행했 때도 어. 남자들은 많이 좋아했어. 몇 점? 전 7점. 7점. 나는 8점. 2점. 2점. 아 근데 이거는 진짜 향도 좋고 외로난 거잘만들어잘 만들었어. 오. 오 어, 근데 다이어트가 좀 되신 것 같아요. 야. 다이어트도 하고 사이즈를 좀 요즘 올리고 있어요. 사기꾼 아니야. 얘? 내가 다살인줄알았어 요새 싫으면서 그래요. <웃음> 아, 스트렝스드라 이거 진짜 좋다. 이거 진짜 커. 야, 팔 좋은데. 만 <웃음> 좋아요. 오 어, 어르카. <어릴까? 웃음> 오, 되게 생각보다 이거 뭐야? 색깔 되게 특이하다. 응. BCWA 같은 느낌이야. 아 오, 향 완전 좋아. 향은 이게 진짜 제일 좋다. 오, 완전 좋아. 음. 응. 음 음 나는 늘 말했잖아요 난 똑같아 물어봐도 난 끝맛이 좋아야 돼음첫 맛은 필요 없어요 응 음, 무조건 끝맛 이다 원래 이렇게 쿵쿵쿵 마셔야 되잖아 그럼 네. 그때가 맛못 느낀단 말이야 아 맞네 일단 이제 딱딱 딱 닫았을 때 팍! 향이 아 들어오잖아 그래서 그, 그 내가 많이 마셔봐 내가 아 수십 년간 마셨잖아 단백질 만어그러네 보충제는 이렇게 끓어서 안 마시니까 그래 어땠어요? 괜찮았어요? 어, 완전 괜찮아요 저는 완전 뭐라 해야 되지? 향도 좋고 근데 살짝 딸딱 음, 떨다. 응. 아,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. 떨다. 너는? 저는 떨버서 좋은 것 같은데. 아. 아 진짜 네. 취향 완전 극강이다 아. <웃음> <왜 웃음> 와. 원래 맛은 한 4점, 5점인데, 떨버서 8점. 어, 아, 8점? 네. 높기도 높네? 예, 네. 이거 오. 맛있는데. 저도 근데 8점. 와우. 저도 근데 마이 프로틴을 먹거든요? 아, 진짜? 아닌 것 같은데. 아니요, 에 뭐. 쿠폰코드 누컷 썼어요, 쿠폰코드. 코드요? 에 네. 나가! 단단하셨던데. <웃음> <웃음> 아니야. 아 집에 근데 그거 먹어. 저는 말차. 말차 어 어, 말차 라떼. 아 응. 말차 먹어. 그리고 초코 바나나 맛 요거 두개 있어요. 경력은 어느 정도 되세요? 경력이? 아 얼마 안 됐죠. 이제 한육 개월. 아 진짜? 어, 어, 진짜? 맛있을 때야. 어. 맛있을 때고 맛을 응. 찾아갈 때야. 응. 근데 이게 응? 1 년, 2년 넘어가면 이제 보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아, 이제 어차피 먹을 맞아. 거. 그냥 빨리 막못 아, 마음, 그, 마음 느끼게 그걸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아 그런가? 리치 와 색깔 되게 예쁘다 응 음. 색깔은 다 이뻐요 이 클리어웨이는 응? 음? 왜? 아, 어때요? <웃음> <웃음> 냄새 맡아보세요 그 있어 그 이게 음. 한 번도 냄새 못 맡은 그 냄새가 있어 이게 어디서, 어디서 많이 맡았는데 이걸? 아 많이 맡았는데 그니까 많이 맡았는데 음, 음. 음 냄새보다 맛은 맛있네. 그니까요음 이건 무슨... 바로 시점. 아 <웃음> 아이, 무슨 기억이 있는데뭐 이거 랜덤으로 하시는 거예요, <웃음> 아니 아니죠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최고네, 진짜. 아, 진짜? 응. 왜요, 왜? 깔끔하고 깔 이게 깔끔하다. 깔끔해요. 음 응, 이게 응. 더 훨씬 깔끔한 것 같아요. 음... 그리고 진짜 지속적으로 오래 먹을 수 있는 게 리치인 것 같아요. 정말. 아 응. 너는 저도 8 점. 나는 진짜 이거 3 점. 오? 오? 왜? 왜지? 많다. 진짜 완전 깔끔한데? 끝에도 깔끔하고 그러니까 그래, 난 이런, 이런 반응이 신기해 자주 마셔야 되니까 이게 무조건 느끼하거나 이 뇌리에 남으면 안 돼요 아 그냥 임팩트 없이 후루루 마실 수 있는 거를 밥이랑 좀... 그런 것들 아무리 먹어도 안 질리잖아 아뭔 말인지 알죠? 그래서 형이 그... 생날달걀의 밥을 자꾸 먹는구나? 그래! 요 아, 아. 그걸 아해 나는 그 기본이 쭉 가야 돼 아. 근데 뭐좀 자극적인 음식이나 이거 먹으면 이걸 계속 먹을 수 없는 거죠 음. 치킨을 매일 못 먹고 막... 아구찜을 매일 못 먹는 것처럼 나는 그... 무조건 지속해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자... 자 감귤입니다 오, 냄새는 제일 좋은데요? 어 완전 완전 음, 이거... 삭삭. 음 아죠똑같스 음 아, 네, 그양이그양이고난 드셔보세요. 음? 아, 이맛그 맛이네. 무슨 맛? 그렇죠, 슬러시 녹아가지고 먹는 맛. 야, 너는 이거 하지 말고 <웃음> 그 <그게> 어디 장사하세요. <웃음> 너 진짜 감별사 같은 거 되겠다. 얘가 맛에 그 맛... 엄청나게 그 풍부한. 그맛 나네. 있구나. 저이것도 입냄새 날까봐 걱정이에요 아 이게 입냄새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시구나 <웃음> 어, 그런가 봐요 처음 알았어요 아뭐 트라우마 있으신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마지막 음료를 먹어봤는데요 자, 저는 사실 이거는 7점 저는 9점 아 9점 음, 음, 맛있었어요 이거 향을 너무 잘 잡았어요 향잘 향 잡고 끝맛도 맞아, 맞아.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3점 3점 음. 입냄새 날것 같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. 아이, 양치를 잘안하지나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러지 않아요? 아까 하루에 양치 몇번 하세요? <웃음> 아니, 지금 이것저것 지금 프로틴이 막 섞여가지고 입에서 냄새날 것 같아. 음음 여름에 이렇게 일부러 지금. 이만큼 내려도 되는 데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가지고. 그치, 그러니까 타이트하게. 음. 있거든요. 딱 보면 운동한 그런 느낌이. 어 그런 걸 좋아해. 아니, 데 운동을 했지만 지금 펌펌씹 하는 거. 아그 너무, 너무 싫어 어 너무 싫어 저는 첫 번째 거아 이렇게? 차라리 이게 아 낫지 어, 뭐 언더 뭐막 아, 하얀색 언더 같은 고찌질팍이 뭐 치고 막아 근데 그... <웃음> <웃음> <모의 차> 그런 그거 되게 매력있지 않아요? 여기가 이렇게 좀 쨍기는 거그 아 쨍쨍함이 네. 되게 매력있어요 즘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<웃음> 응. 오히려 약간 남자도 막 이렇게 붙는 거 입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이 봤을 었때 근데 후드를 입으면은 몸을 잘 모르니까 아 음.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벗기고 깜짝 놀라요 벗을 일이 많이 없어그 기... 내가 일부러 벗고 다녀, 그래서. 밖에 <웃음> 남... 영어 오던데. 아, 네, 그래도 벗고 다녀. 아, 일 <웃음> 나리인데 벗고 다니잖극 긁는 척하고. 나는 아... 약간 좀, 일부러 뭐, 그렇게 하지 않는 스타일. 음... 아, 근데 요새는 맞아. 이렇게 붙는걸 좋아한다고? 그쵸. 완전, 진짜. 그래서 남자들이 맨날 그 반팔티에다가 여기 마스크도 요런 데다가 딱놓고그것좀 아! 음, 별로지 않아? 어, 그래. 마... 기... 여기 한, <웃음> 그이 있어! 일부러, 와. 왜냐면은 거기에 시선이 가. 그러면 여기가 막 이렇게 우그럭 우그럭 한게 보여. 특히 이 자세를 할 때. 아, 응. 이 자세를 그래. 하면은 여기 선이 보이니까. 헉! <웃음> <웃음> 왜, 왜 <웃어요? 웃음> 이 친구가 좀. 그래요. 예. 아, 좋아하네. 운 예, 좋은 남자를 되게 좋시는구나 음, 완전. 어, 그렇구나. 피플리와 함께, 그리고 또 영김치와 함께 어, 단백질 그 리뷰를 해봤는데, 자리를 음. 빛내주신 이두 분께 네. 정말 감사드리고, 네. 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I see t